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독일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 연방공화국입니다. 하지만 독일 헌법이나 외교관계에서는 주로 도이치란트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어로는 a 머니 프랑스어로는 알마니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기는 1832년 전제군주의 한간 시위에서 사용한 깃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분데스 플라그라고도 불리는 독일의 국기는 검정, 빨강, 황금색으로 구성되는데 검정색은 인권 억압에 대한 분노를, 붉은색은 자유를 동경하는 정신을, 황금색은 진리를 상징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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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시대부터 게르만족은 하나의 정치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부족으로 나뉜 상태를 유지했었는데, 여러 제국을 거치면서도 제후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독일 내부의 문제보다 이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중했고, 제후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256년부터 17년간 제후들 간의 안력 다툼으로 새로운 황제가 선출되지 못하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대공위 시대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